근데 나 궁금한 게 노래 부른 사람 뭐 상품이 있어 그래서? 아 이게 뽑으면서 선물 같은 것도 좋고 노래 부른 사람들한테도 뭐 하나씩 줬을려나 모르겠네? 그렇게 무책임한 게 어딨어 지금? 맞아! 나도 부... <웃음> 무책임해! 저디야 <드디어>. 네? <웃음> 왜요? <웃음> 내가 이거는 아버지 갑자기 노래 부르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 줄게 아 진짜? 아버지는 오, 오, 오. 한 번도 없었을 오, 오. 거니까 어? 요 하나, 하나 줄게 야 마스터볼이다! 이렇게 막 줘도 돼요 이거? 야 맞습니다. 아니 내가 강제로 시켰거든 이 노래 그럼 2D도 불렀어야지 왜안 시켰어 저한테 그래. 강제로. 강제로 강제로 시켜줬어야 돼? <웃음> 강제로 시켜줬어야 돼? 우와 우와 나 누가 나한테 오, 하이퍼볼 5 9개 줬어 쓴,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연비야 토네로스가 나왔대 토네로스가 토네로스 나 이제 잡을 수 있어 나 하이퍼볼 받음 그걸로 잡히겠냐 세분이. 토네로스가 예. 감사합니다. 오, 연비, 좀도둑아. 여거 이거란 여거또 있어요. 이 좀도둑아. 이거 경험치 사탕. 아, 경험치 사탕. 응. 드디어 포켓스탑이 있던데 그거 열어봤어? 포켓스탑이 뭐예요? 저기 그 스폰에 가면 포켓스탑이, 포켓스탑이 있어. 그거 클릭하면 물건 있었다, 중. 아, 진짜요? 어, 어. 똥모자는 어, 어, 근데 어디서 와가지고 일도 일도 자꾸 내 인벤트리에 들어오는 그래? 거지? <웃음> 그리고 나 뉴비라고 또 짜잔, 이거 봐. 채널 보이 동무들. 와, 아니 이걸 이걸 그냥 줬어? 응. 누가? 어, 그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나의 미인계로 꼬셔가지고 하나 받아왔어. <웃음> <웃음> 그러면은 잠깐 그 자리로 다시 한번 가볼까 우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알았어, 일단 가봐. 일단 포켓 스탑으로 가. 여기서 일단 요거를 클릭해. 안녕. 줄 서세요, 줄 서세요. 포켓 스탑을 클릭하면은 받을 수 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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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연민님한테 아르세우스 줬거든요. 어? 그러면 저의 민용과도 바꿔주세요.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일단 요거 하나 고 이거는 키우면 좋은 거거든요. 키우면 좋은 거예요 이게? 네 구세대 6 0 0족 드래곤 어? 타 입어볼게요. 오, 오 알겠습니다. 아이 고마워요. 예. 나중에 네. 발로란트 한번. 아! <웃음> 아이 좋지 나야 좋죠 발로란트에. <웃음> 네, 아, 어. 제가 케빈님랑 이 발로란트 한번 해보는 게. 네 소원입니다 저랑요? 나 발로란트 유튜버가 네. 아닌데 내가? <웃음> 아, 저 트위치에서 항상 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코차 <웃음> <토크차>. 아, 감사, <웃음> 감사합니다 깨빈 <웃음> 아 깜짝이야 어. 내 미인계를 봐아 이게 말이 됨? <웃음> <웃음> 근데 <웃음> 진짜 누구보다 우리 중에 개 열심히 서버를 하고 <웃음> 있었는데 아근 진짜 와진존나겠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우와 <웃음> 아르세우스 하나 보고 지금 현타가 오자 버려가지고 지금 2디가 안돼 아, 연비님 그거 플레이트 응? 끼울 줄 아세요? 플레이트 끼워져 있던데? 미안해 안 물어볼게. <웃음> 난딴거 많아 괜찮아 나 일부러 아르세우스 안 잡은 거야. 아 그런 거야? 아 진짜. 어. 그럼 아 그럼 너 여기 집도 있어? 나 여기 아. 집 여러 개 하나. 어야너 그럼 너집 한번 구경해 보자. 저집 어. 깨벌레가 케빈 형이었구나. 여오옷좀 벗어주시면 안 돼요? 좀 보기 흉해. 그러니까 아, 나 저거 캐빈 형인지 모르고 아못 알아보는 게 뭐지 하면서 나 찾아다니고 있었어. 아니 그 빨리 2 d 네집 가봐 빨리. 우리 집 알았어. 우리 집으로 내가 소개시켜줄게 우리 집을. 응 음. 알았어. 아니 근데 이쪽으로 알았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자 여기 우리 집이야. 에라이 이거 어, 누구 집인가 했다 이거 내가 보고. 아 근데 어? 나 집이 더 있어. 어 그럼 그거 보여줘. 자 여기 와봐. 근데 좀 도심 쪽으로 좀 가지 마렉걸리잖아아 집이 여긴데 어떻게? <웃음> 집이 여긴데 어떻게? <어떡해>? 아, <웃음>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가봐. 여긴데 어떡해? 알았어, 가봐. 알았어, 가봐. 알았어, 가봐. 어, 어. 어, 여기도 어,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은 아니고 여기는 이제 내가 자주 가는 집이야. 진짜. 자주 가는 집이면 남의 집인데 그냥 훔쳐서 가는 거네? 야, 이딴 거 말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집을 보여달라고. 아 알았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집이야. 여기 진짜 이쁘게 꾸며놨어. 음 그런 집을 보여달라고. 여기, 여기, 여기. 에라이. <웃음> 짜잔 미완성이네 치, 집이 아직 아, 집을 다 a 다 말았어 근데 케빈님 여기 한번 와봐요 Tamara. The k 이 v i n you're your 이 u m b u g Oh, you go. Oh, don't it be an indent? Okay, on to s a r g o 지 y 아 u can damage the onion. I'm sorry, on to Sargoy. Santa, don't b o 따 정말 사용성만을 추구한 집이다. 근데 이집 누구 집인지 알아요? 누구 집인데? <웃음> 네 <집도> 김나린 집. <웃음> 아 집. <웃음> 해빈님은 이 서버에서 목표가 뭔가요? 전 전설의 포켓몬을 최대한 많이 잡는 게제 목표거든요. 아 지금? 음. 아 그럼요 그럼요. 음. 아 그러네. 굳이 뭔가 챔피언이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어도 되네. 근데 여기는 뭐야? 여기가 집터야? 어나 여기 그렇대. 집 지으려고. 아왜왜왜 왜, 왜, 부사! 왜, 다 부수는거 아니였어? 아니야 기둥만 부숴가지고 설치하고 있었어 근데 내거 내 봐봐 색이 다르잖아 불편하게 아니, 나 봐봐 예쁘지 우리 예쁘지? 좀 이야기를 할때는 좀 다같이 주제를 맞춰보자 주제라는거를 맞아 아니 아, 이거 와, 주제도 맞추는데 왜 울타리 색은 안맞춰 아니 그러니까. 울타리, 울타리 색... 색도 통일시켜야지 주제도 맞추는데 이거 주제랑 맞지가 않잖아 맞지 진짜 다 주... 그리고 이거 봐. 이거. 예, 뭐야? 얼룩이도 아니고. 나님이 만들어 준 거라고. 뭐야? 바둑이야? 나네가 신경 써서. 어, 알았어. 바둑이냐고. 어. 응. 그러니까 투디는 내 포켓몬 서버에서의 목적이 궁금하고 연비는 자기 예쁘다 말하는 거를 듣고 싶고 빗소리는 색깔 맞추는 걸 듣고 싶은 거지? 그렇지 그렇지. 잘 왔네. 음. 근데, 근데 여기를 왜한 거야? 이 되게 구지 같은 지형을? 그 10분 뒤에 10분 뒤에 다 한꺼번에 대답해 줄 테니까 질문지 그... 다 작성해 놔. 어. 나 그럼 좀 놀다올게 나도 여자친구 만들고 올게 어 그래 화이팅이야 다들 가요 음. <웃음> 아빠는 집 짓는데 아들 딸이란 놈들은 여자친구 만들고 <웃음> 놀러간다 그러고 콩가루 <웃음> <웃음> 집방이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난 익숙해 자식 농사 대실패해버렸네 나 올라오는 길을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나머지 알아서 해줘 아, 올라오는 길 진짜 개밉게 만들어놨네 원래 이거보다 더 미웠어 아니 알았어 갔다와 여자친구 만들어와 진짜로 나 만들 때까지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아 이렇게 아들을 잃어버리네 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지금? 왜요? 빗소리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지금 헛소문이 퍼져 이게 지금 여기 언론이 좀 이상하구나 아.. 저희 큰일 났것 같습니다 아버지 연비가 이제 돌아오겠대 그.. 미르다연님을 만났어 내가 응 음,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좀 빌부터 보라고 했는데 응 음. 음. 근데 밖에서 포켓몬만 잡으시는지 돈이 별로 없어 그쪽은 맞아요 미르다윤님 거지예요 그래가지고 음. 다른 데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람사님이 좀 잘산대 아니요 거기는 <웃음> 이제 못살아요 아 그래? 뭐야 미르다윤님이 람사님이 좀 고인물이라 그랬는데 잘 산다 그랬는데 아 그게 포켓몬 고인물이고 마크는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예. 그런 남자 스트리머가 누가 있냐 이거야 내 말은 저요 그건 안 돼! <웃음> 그러면 너 다음으로는 그데저 다음으로요? 응 음. 있으신가? 이그 정도야? 너가 지금 머니가 몇이 찍혀있는데 그럼? 저요? 안 됩니다 제 머니는 비밀입니다 아버지 <웃음> 아니 알려줘 아버지만 아십시오 어 긴말로 해주던가 그러면 1억 헤엑 <웃음> 어, 진짜로? 뻥입니다 아버지 아이씨 아이씨 얼마인데 천만원 그것도 많은데? 사실 이 돈은 한 남자의 유산이었습니다 바로 뚜뚜형 <웃음> 아 진짜로? <웃음> 뚜뚜형의 유산이었습니다 아 이거 그 사람이 있었으면 또 연비 시집 뚜뚜한테 또 갈뻔했네 아, 아 시집 두번 갈뻔했잖아 그그왜 신기한 나무 심어져 있던 집 있잖아요 어. 거기가 뚜뚜님 집이에요 <웃음> 짜잔 내가... 자수점 곡괭이랑 크리스탈 곡괭이랑 철곡괭이 얻어왔어 아버지 그냥 제 봤을 쓰레기를 주는 <웃음> 것습니다 <충격했습니다. 웃음> 아니야 이곡괭에 섬세한 손길이랑 효율, 내구성이랑 효율포 들어있다고. 연비야 너 언제까지 그 앵벌이 생활을? <웃음> <웃음> 이거 봐, 나 이거. 어? 어? 근데 옷이 드레지고. 옷이 분홍색으로 한층 예뻐졌구나. 어, 그아야 느낌 있다. 이게 그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느낌이 있네. 어어 살랑살랑 이러려고 음. 나비 이렇게 얻어 왔지. 네. 느낌있네 살랑살랑 이거. 아, 어, 느낌 있다. 요거 어떻게? 요거 요거 발 밑에서 이거 물 돌아다니는 거 이거 어떻게 못 하나? 이거 너무 부자 같아 보여. 그렇지. 얼마 담백해. 어, 뭐야? 손님 오셨네. 아이고. 뭐야? 어디 어디? 손님 왔는데 여기 어디서? 아니, 지금 아, 지금 이거 비밀 시크릿 연습하는 걸 우리 들키면 안 되는데 지금. 연비야 한번 보여줘. 울망울망. 살려 주세요. 아니, 도와주세요로 하자 우리는. 도와, 살려 주세요. 얼마까지 줄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 거지같다 어, 어떡하지? 말이... <웃음> 진짜 거지같다 <웃음> <웃음> 아 근데 방금 도와주세요가 너무 탁했어 목소리가 <웃음> 어 진짜 <웃음> <탁한> 개방거지.. <웃음> 개방거지였어 아 제가 방금으로. 그러면은 제가 특별히 네네. 남자 한명 데리고 올게요 어때요? 소개팅 해보시죠? 어, 어떠습니까네 제가 한명 꼬셔오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아바타 소개팅으로 진행할게요 <웃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좀 괜찮은 소개팅으로. 남자로다가 아 저기 네. 딱 있다 아 갔다 어, 올게요 네 괜찮은 남자여야 돼요? 제가 저희 서버 부자이신 분한테 소개팅 제안을 했더니 하겠대요. 어? <웃음> 엄마! 하겠대요. 하겠대요. 하겠대요. 이럴 수가. 오랬나? 목소리도 세컷이 하고 이게 중간에 없어서 그분의 공연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노래 부르신 분들중한 분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중에 굉장히 위험한 노래 부르는 사람 한명 있는데. <웃음> 아, 그, 아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 아니야. 아, 아, 아. <웃음> 아 위험한 <웃음> 노래 그분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분 <웃음>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 않았도요 그분 아니에요. 그 폭탄 노래 부르신 분들. 아. 어어떠신가 이렇게 좀해 진행할게? 가보자.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음, 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람사 님. 네. 아, 람사 님. 아, 아, 예, 음. 그렇게 이쁘시다고 아, 진짜 피부 너 예쁜 사람 아니 어, 잠깐만. 잘 알고 오셨다 그래. 아, 어. 아. 아, 역시 잘 보고 오셨네요. 제가 여기저기서 조금 외모로 좀 유명해 가지고. 아, 음. 아, 역시 그래. 소문대로 미인이십니다. 음, 그렇다 그래. 그래. 어, <웃음> 아, 얼공 도네빠 400만 원 남았다 그래. 어. <웃음> 다 100만 원 남았거든요. 아, 괜찮아. 예, 당장 채울 수 있죠. 아, 진짜요? 아, 당 당장, 당장 채울 수 있죠. 아, 아 이거 녹화해놔도 돼요? <웃음> 집 자가 명의로 있냐고 물어봐. 지, 집 자가 명의냐고 아, 요즘에 다 자가 하나씩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진짜 그쵸. 근데 혹시 아, 지역이 어딘가요, 언제요? 아, <웃음> 지역이요? 아, 당연히 서울이죠, 서울. 아, 사실 아무 때나 가서 살수 있다 그래? 아, 저 사실 물어봐. 아무 때나 가서 <웃음> 살수 있거든요. 술잘 마시냐 아, 그래. 그래 어 혹시 술잘 마시나요? 아 제가 또술 엄청 잘 마십니다 어? 어 아, 그 주량이 어떻게 돼요? 아저한 짝은 먹죠 아 진짜로? 한 괴짝으로? 아, 너는 아, 이슬톡톡 한 입이면 간다 그래 아 저는 이슬톡톡 한 입이면 가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네아 <웃음> 네. 아, 그럼 술 한잔 하실래요 선생님? 아와 다이아몬드다 아 제가 또 이렇게 완습니다 이런게 아, 와와잘 통하는 연명. 것 같다 그래 아 너무 거잘 통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 네. 나는 습기가 많아야 된다고 아마존 같은 느낌이어야 돼서 <웃음> 제가 <웃음> 아저 목이 좀안 좋아서 예 yeah, 예. Yeah. 집에, 집에 살다그 습기가 많은 아마존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아, 제가 또 사육사다 보니까 아마존 <웃음> 완벽하게 꾸며드릴 수 있어요 사육사? <웃음> 아! 사육사예요? 어, 잠깐만! <웃음> 어 이거 투디가 좀.. <웃음> <좋아. 웃음> 잠깐만 무슨.. 어, 어떤 사육 하시나요? 아 웬만한 거다할수 있습니다 혹시 사람도 사육하냐 그래? <웃음> 사람 같지 않은 것도 사람으로 만들어 주냐 물어봐. 잠깐만 <웃음> 사람도 사육해 수... 이거네 내... 사육하지 말요아 아 완전 가능하죠. 나좀켜 달라 그래 나좀 <웃음> <웃음> 오빠 나좀켜 줘. 야이 새끼야. 동생이랑 새끼. 같이 들어가도 되냐 그래. <웃음> 아 혹시 제가 동생이 있어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들어가도 되나요? 아 가능하죠. 네. 방 4개입니다. 네. 아방 4개예요? 아방 4개입니다. 아 그러고 제가 하자지만 세개예요아 제가 아, 아버지도 3개. 좀 있거든요. 아 아빠를 데려간다고? 연비야 <웃음> 아, 연비야! 그냥 맙동산 다들어가도 되냐고 아다 같이 한 가족이 되자 그래 그냥 다데려갔더니 우리 우리 아, 우리 그, 멀리 집을 하나 더 사줘 아, 어. 아. 그 내일 시간 네? 언제되냐 그래. 계약서 쓰러가자고 <웃음> 혹시, 시... 혹시 내일 시간 언제되세요? 아 저요? 아 제가 건물, 건물이 하나 있어서. 아저그 관리하면은 한 5시쯤 가능합니다. 아 5시? 아, 네네네. 오전 5시 아니고 오후 5시죠? 네 오후 5시입니다. 그 인감도장 하나 준비해놓으라 그래. 그 인감도 하나 <웃음> 준비하고. 아 인증 우리가 가져올 테니까 못 막는 거예요. 그 아. 요즘에는 좀 사인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팬 사인 하는 거 아시죠? 아 네. 제가 아, 조금 예, 예. 사람들 사인 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 아아 네. 그렇죠. 그먹신체 포기해서 이런 거 아니죠?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아, 백지에다가 예, 예. 사인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혼인신고까지 사인 모아가지고래 얼마든지 가능죠 모아둔다 그래. 어, 그냥 사인 안, 모아둔다 안 해주면 신고한다 그래. <웃음> 안해 주면 조금 시국이 되네요. 어디 보, 어? 어디 보세요, 지금. 잡아젠타. 잡아젠타. 잡아젠타. 잡아젠 잡아오라 그래. 잡아젠타 잡아오라 그래. 자, 어, 잡아젠타. 잡아좀 잡아오실 수 있어요? 잡아젠타 잡아 잡아젠타요. 잡아젠타 잡자 그래 아, 그거 잡아오시면 무조건 바로 진짜 도장 바로 찍죠. 그러면 저는 일단은 라플라스 보라색 들고 오시면 도장 찍을게요. 아, 라플라스 보라색이요? <웃음> 네, 이렇지 아, 예. 라플라스. 제가 오늘 내로 들고 오겠습니다. 에이, 금방 아! 하죠. 에이. 나중에 또 봬요. 아예예 예. 금방 금방 올게요. 네. 좀있다가 여보라고 해, 연비야.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아, 야, 좀 있다만 여보. 어머 어머. 다음 다음 남자. 다음, 다음 남자 <웃음> 준비되어, <웃음> 준비되어 <웃음> 있습니다. 터치 <다시> 시킬게요. <웃음>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이 이분 진짜 깔끔해요. 아. <웃음> 모름김 배틀 소개팅 <웃음> 네, 아니 잠깐만요 나 지금 포켓몬 잡고 있었는데 저 지금 대기중으로 멈췄어요. 어 버글링 어? 끊어드릴게요. 아니 아니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어, 오자마자 뺨타구를 그냥. <웃음> 어내 뺨타구를 때린 남자 너가 처음이야. 뭔일 했어요? 이렇게 얘기. 무슨 일했니까 <웃음> 소개팅입니다 소개팅 앉으시면 돼요. 소개팅입니까? 아 소개팅입니까? 약간 목소리에서 경박함이 느껴져요. <웃음> <웃음> 아니요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아 유명한 사람이야? 아 유명한 사람이야. 반갑습니다. 무르비라고 합니다. <웃음> 아네 안녕하세요. 저 연비라고 해요. 예 아, 예. 혹시 그 아, 나이가 네. 어떻게 네. 되냐고 왜... 물어봐 먼저. 어, 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입니다. 숙녀셨군요. 그래. 숙녀셨군요. 아닙니다. 네, 근데 칼은 <웃음> 왜 드시죠? 이브이 e 네? 보여드릴까요? 연비야 책상에 앉아. 어 이브이요? E <웃음> <웃음> 그래, 그래. <웃음> 어머 오, 군대. 어머 군대. 이브이다 이브입니다. 오 겁나 크다 어, 그, 혹시 이 친구 말고 다른 예쁜 이브인 없나요? 잠시만요 우리 집에 교환기계 있는데 교환하고 갈래? 이렇게 딱 물어봐 <웃음> 우리 집에 교환기계 있는데 교환하고 갈래? 갈래는 반말 아니야 탈출각 본다 <웃음> 탈출각 보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탈출각 보는 거 아니야 잠깐만, 지금? 탈출각 보는 거 아니죠?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망가 보는 거 아, 저도 아니지 저도 교환계를 항상 들고 다녀가지고 저는 군비된 남자라서 음.. 이분들이 아, 연미님을 좋아하네요 어 그러게요 나를 굉장히 잘 따르네요 혹시 옷이 비관 코스프레냐고 물어봐 혹시 옷이 디바 코스프레인가요? 디바, 디바 코스프레? 비광 쓰시죠. 디바가 아니라 <웃음> <디바가> 아예 <아니라, 웃음> 아니, 비광 비광 화투 화투 비광. 화투 비, 화투 디바요 저기 어딘가도 코스프레인가요? <웃음> 게임을 하면 이기는 그 비광. 아니 디바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비광 비광. 아 화투 아닙니다. 화투칠 때그 비광. 아 그럼 아. 어떤 코스프레예요? 어 모르겠어요. 운영진 분이 저번에 한번 줬는데 이거 끼고 다니면서 광 홍보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웃음> 아 이걸 빼면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요? 한번 어? 빼달래 눈이 그래. 거든요 어머나 어머 <웃음>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눈이 많이 튀어나와 계시네. 눈이, 눈이 많이 어, 눈이 많이 초롱초롱하다는 어. 소리는 종종 듣습니다. 네. 혹시 뇌가 없는 건 아니죠? <웃음> 잠깐만. 편비야 무슨 말을 이게 편비야. 연비야 어? 일단은 의자에 앉아 다시 책상은 아닌 것 같다. 아예요. 아예. 아오야 눈이 많이 크시네요 제가 저도 한한눈 크기 하는데 저보다 크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하지만 전 네. 저보다 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 그럼 재보자 그래. 얼굴 갖다 대. 어? 그럼 한번 재볼까요? <웃음> 어? 어 얼굴 갖다 대. 이렇게 방한 스킨십 괜찮으신가요? 예. 내 마음의 소리 안 들리세요 이번엔? <웃음> 빨리 갖다 대 뭐야 빨리 물, 머리 물, 갖다 대 물불 안 가려 어, 그래. 어, 물 물이 어물불안 가려서요 제가 아네 물불을 안 가리는데 풀은 가린다 그래 떨어져 떨어져 아, 뭐, 아 물불은 안가리는데 제가 풀을 가려가지고 그립이 진짜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후디님이라고 네. 있거든요 <웃음> <웃음> 그런 안 들리는 그 설정이라 그래 안 팀이라고. 들리는 설정 이라 그 <웃음> 쓰레기 같은 드립을 좀 혹시나요? 혹시 아세요 투디님이라고? 아 그냥 투디요. 남동생이라고요? 남동생이요, 남동생. 아 남동생한테 네. 드립 잘못 배우신 거 같아요. 아, 아 그래요? 아 근데 그거 물어봐. 집 정리 잘하냐 그래? 혹시 집 정리 잘안 하세요? <웃음> 집 정리요. 저는 잘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을 놀러온그 많은 친구들이 너는 결벽증이야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오. 다행이라생 아아 다행이라고 다행이라 그래. 우리 집은 쓰레기장이라고 소리되는 다어 <웃음> <웃음> 저희 집은 쓰레기장이거든요 <웃음> 쓰레기장이요? <웃음> 쓰레기장이요? <웃음> 혹시, 이게, 혹시 다른 사람 <웃음> 집을 <웃음> 치워주는 거에 관심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 집이요? <웃음> 예. 다른 사람 집은 모르겠고 우리 집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웃음> 이 새끼도 선수인데? <웃음> 이 새끼랑은 <웃음>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어, 아니야. <웃음> 그그그거 그, 음, 뭐, 물어보자. 맞아, 맞아? 그거 술잘 마시냐 그래. 그거 물어보자. 어혹시술잘 마시세요? 술이요술뭐 적당히 마십니다. 너는 혐한대도 취한다 저는 사실 이제 좀 혐한대도 취하거든요. 또... <웃음> 이저뛰어내려아 <끄고> <웃음> 아, 눈 어, 커가지고 일단, 아. 눈만 커 가지고 저거. 눈만 커 가지고 저거라니. <웃음> 초면이잖아, 그래도. <웃음> 아, 개 웃기네.